아씨 인간 다 잡은 건데 글리치 개 같은 거? 하이 아니 너 휴가 갔다면서? 지루해서 그냥 왔지 흐흐 너 때문에 다 놓친다고 우내 공적 돌려냈스 비읍 내 역할인데 어떡행 흐흐 개발자는 왜 이딴 애를 만든 거야? 아씨 50층에 또 버그 생겼나보다 갔다 올게 <웃음> 상시옷 저 버그 같은 놈 가이딩 나이트님 하이 왜? 글리치 누가 뽑은 거예요? 진짜 사기 캐릭터잖아?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윗인사들이 뽑은 것 같은데 헐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건가? 나하사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높으신 분들이 있는 건 맞는 듯 아! <whats> The <with> <with> <sharp inhale> book. <sharp inhale> <sharp inhale>